4 5 일간의 해양 실크로드 대장정을 떠나는 수많은 청춘들, 어떤 광탑 이 미나렛이 있는 곳은 바로 이슬람 상인들이 세운 그들의 사원이었다. 그 모형으로... 그거 보면 대체 다 여기를 떠나서 부터스님건강뭐 음. 연극을 한번 더 한들, 뮤지컬을 하나 더 한들. 내가 배우를 계속하는 일이랑은 무관하게 되게 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, 본인 스스로를 좀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난 배우인데 난내 자신을 너무 모르는구나. 나를 너무 외롭게 만드는구나 스스로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오게 됐죠. 사실은. 친구들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. 커다란 선물이 됐을 것이다. 그들에게 변화의 선물이 될 것이다 <웃음> <웃음> 과연 혜초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 구법의 길을 찾아 나섰던 신념 있는 청년. 낯선 곳을 여행했던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